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인정 NPO 법인 DP의 이마이라고 합니다. 1 1기체 NPO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10대의 아이들을 지원해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띄워드린 p p t 가 보이실까요? 네, 괜찮나요? 네, 한국어 슬라이드는 구글 채팅 박스에 있는 대로 구글 양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 내용을 보시면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기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베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NP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가지고 있고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취미는 마라토니입니다 그래서 고비사박의 한국인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250km를 뛴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는 이상으로 하고요. 저희 DP라는 NPO는 기부형 NPO입니다. 지금 1.9억엔, 2억엔 정도 되는 기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80%가 기부금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그런 NPO입니다. 그래서 월정액 기부 서포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도 800명 넘는 굉장히 젊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아, 상담을 하는 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론벤치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국가의 그 디지털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국가가 IT화를 진행하는 그런 담당하는 청이 있는데 그 정부에 대한 제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독 고립 담당이라는 부분을 관장하는 아, 부서가 있는데 그 장관님께도 제언을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DP의 임무는 어, 10대 고립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등교법, 중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구, 그 다음에 타돌림. 그러니까 고립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10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학교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온라인 현장의 그유키스키 채팅이라고 하는데요. 행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인을 통한 채팅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아, 그 다음에 기업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곳이 저희 NPO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아까 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니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지원, 커뮤니티를 만들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유키사키 채팅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하는 온라인 상담 형태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등교 거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중퇴한 아이들,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주로 해왔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년 4월부터 상담 내용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기 시작했냐면요. 10대들로부터 오는 상담 내용인데요. 17세인데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자기가 학비를 벌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이런 상담이 왔어요. 채팅창을 통해서 읽어보면 수중에 지금 돈이 5천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잘렸어요. 그리고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학비도 통신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점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런 상담이 오거나 또 읽어보면 그 힘든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금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긴급사태 선언, 이것은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제 발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업이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그런 상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과 진학 상담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식량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급여 시험을 2020년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엔 정도 융자를 받아서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 식량 지원에서 취약 한국의 사 상황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본은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 급여 지원 그리고 식량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30기를 매달 두 번씩 그다음에 2kg짜리 쌀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30씩. 30기씩 해서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을 섞어서 보내드리는 식으로 이것은 민간에서 제도화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 원자는 그러니까 자금은 다 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서 패키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8만 원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겼다라는 상담이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직업이 없는 분들, 무업 상태 있는 분들부터 15세에서 25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라이는 일단 되살리고 나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긴급 지원 패키지라고 하는 형태로 8만엔을 이제 즉각적으로 급여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지원 패키지는 3개월간 1만엔을 그다음에 신, 그 다음에 식량 지원과 함께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지원은 이제 생활 보호까지 그리고 공적 지원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일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이 장기 지원에선 단기 지원에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장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반 년에서 1년까지 뭐 대학 학,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생, 고등학생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하면 코로나 전까지는 월한 십만엔 정도 정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서 장학금을 일부 보조를 받아들 수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식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런 식으로 조합의 형태를 만들어서 패키지로 지원을 지원을 온라인 지원과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호자들에게 의지를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여기까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원래 일본에서 아이들의 빈곤 문제는 몇명 중에 한 명이 다고할 정도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은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반영이 되었고 또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상담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원래 있었는데 뭐 체납이 된다든지 빚을 지게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사회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앓게 된다든지 혹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지 부모들도 실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제이복합적유로 작용을 해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15세, 시, 25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말 시점에 700명이었던 등록자가 지금 현재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어, 약 13배 정도 2년 만에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급여는 현재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7만 4천 키 이상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급여 지원 오늘은 온라인과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라인은 10대, 20대가 일본에서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툴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툴이거든요. 그래서 라인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익명으로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급여와 식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면담도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한 다음에 뭐어 공과금 체납이라든지 빚이라든지 뭐 신분증명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지원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학을 할지 아니면 취직을 할지 아니면 공적 지원으로 연결시킬지를 이 유키사키 채팅, 행선체 채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에 대해서는 식량 지원을 먼저 즉각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월 1만 엔의 지원, 현금 급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식량 지원과 관련 해서는 30기를 즉각적으로 월두 어, 번, 이 회에 걸쳐서 최대 6 0기까지 보내드릴 보낸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베리에이션 이 있습니다. 뭐. 쌀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 되어 있는 한 개의 시터 세트가 있고요. 조리기구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식사 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스, 전기가 끊긴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양성이 되었을 때 먹어야 되는 그런 세트 이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지원한 다음에 유학생 학생이었는데요. 취직하고 저금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서를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원 기부자. 그리고 저희 ]件...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 현금 지원과 그다음 식량 지원에한정해서 말씀드리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상담자는 38%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25세까지가 5 9 2になってます입니다 한리그라스의 릿가. 자취하는 비율이 약 52% 가까이 되죠. 그리고 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27.1%입니다. 부모가 거의 무시한다든지, 를 부모가 일을 안 한다든지, 혹은 그 다음에 부모님을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거나 그런 경우, 셰어하우스에 사는 경우는 이제 15.6%에서 가출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여학생들은 모르는 남성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성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급여 지원, 그다음에 식량 급여 지원의 희망자 약 60% 58% 60% 58%가 빚과 공과급체납 문제를 안고 있다고 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공과급 체납과빚 문제가 아왜 일어났는지를 알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원 희망자의 14.8%가 수입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엔 미만을 벌고 있다. 월 수입이 5.6%. 만엔에서 5만엔을 벌고 있다. 17.8%. 그래서 5만에서 10만엔 미만이 28%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자취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아마 상상이 가능할 거.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더 심각한 문제는 한일 간의 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 신청한 적이 없다, 그 제도 자체를 모른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2%가 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연이 닿지 않는 분들이 60% 이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선지 채팅, 유키사키 채팅에 처음 얘기해봤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27%나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상의를 못하고 있는지,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전화 상담이라든지 창구에 지자체 창구라든지. 어, 그 직접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먼 존재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뼈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80%는 이제 생활이 좋아졌다. 그리고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을 해주었고 또 57.1%가 진학과 취직을 통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추종 과제인데요.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복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2년 동안 PC라든지를 중고생들에게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173대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캠핑에 또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대상자들은 저희는 공, 어 이제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절반 정도는 웹 검색을 통해서, 어, 저희 쪽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트위터, 그리고 10%가 일본의 EA라는 앱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어, 굉장히 젊은 층이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설정 화면에 이렇게 라인 상담 유키사키 채팅이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게임 앱이 인 어, 있는데요. 미라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협력을 받는, 받는다든지 해서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이거 도쿠시마 시의 사례인데요. 그 창구에 저희 팜플렛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과 협업을 해서 정보를 발신한다든지 혹은 일본어로 적혀있기는 한데요. 30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가부기초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굉장히 화려한 유흥가인데요. 일본에 있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모이는 곳인데 또 호스트바가 있고 굉장히 밤에 어, 굉장히 활기를 띠는 그런 거리인데요.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밤에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DP는 전자광고판을 통해서 이런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내, 내 돈도 없고, 집세도 없고, 15살부터 25세까지 어, 식량을 지원해준다고 이런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어, 밥을 보내준다고 한다. 하시다카라, 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갈 수 있겠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2십스물 살까지의 상담. 어, 음성 시절 들리셨나요? 현 호스트바의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 거, 광고판 옆에 저희가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2가 두 군데 지금 전자 광고, 어, 광고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라든지 다른 번화가에서도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정보를 내보내려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그러니까 혹은 학교, 고등학교라든지 에, 그런 것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동안 과거 2년 동안 이게 진정이 될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게 상황이 또 급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DP 쪽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수입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밀가루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4월달에 17%나 가격이 올랐어요 아마도 한국에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도 지금 물가상승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판, 뭐, 빵이라든지 평소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0% 이상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1인당 예를 들어서 한달 식비가 3만 엔 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20%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엔으로 봤을 때7 2 0 0엔 그러니까 72만 원 정도가 연간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굉장히 힘든. 어 분들이 견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력 가격도 굉장히 올라, 올라가고 올라 있거든요. 전기 가격이 도쿄 전력이 연간 2만 엔 이상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각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을 통해서 지금 임금은 또 상승이 되지 않고,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네, 네, 국가 쪽에서 이제 힘을 많이 쏟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NPO 쪽에서 민간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정말 대학생이라든지 지,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생 비율이 40% 이상인데요. 국립대학 굉장히 아, 우수한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프레젠테이션은 좀 짧게 맞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선 피선거권, 의원이 될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쉽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이 되려면 25, 30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행 어, 정부의 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이제 공적 영역에선 전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가기가 어렵거나 혹은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 형태를 만들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 재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상담. 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는 어 재언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저희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서는. 지금 온라인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일본의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미국, 뭐 일본 다른 국가들에서부터 받으면서 DP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사카에 있는데요. 일본에 오실 때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한번 꼭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어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